예, 오늘은 바울의 아덴 전도 세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헬라의 그 에비구리오파 사람들과 스토이고파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저들에 의해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끌려왔는데 그들의 희롱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진리를 변증하고 저들을 개심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잘 알아둘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여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증거한, 바울, 어 저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주께서 쓰셔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서 그렇게 전파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뭐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세 부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웃음> 이제 본문을 읽고 그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록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그 살펴본 대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좋은 옳은 결과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르고 곱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자들의 상태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저들이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것 때문에 그곳에서 능력을 행치 않으시고 그냥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율을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 돼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이 사람의 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메시아로서 그곳에 가장 합당한 복음과 능력을 행사하신다고 하더라도 받는 자들이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 거기에 온전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또뭐 12살 무렵에 있었던 일도, 그가 자라오면서 또 보였던 내용들, 그리고 또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 목수의 아들, 그뭐 누가 내가 아는 사람의 그 누구 형제, 뭐 자매, 자매들의 그... 형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증거, 그 주님의 메시아담의 증거가 구약에도 있고, 그,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제 그의 그 출신, 보이는 출신 성분에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기 성도들 간에 교제를 이룰 때 상대 그 육신적인 그런 환경 그런 거 보, 보고 교제를 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서로 배척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웃음> 그 안에 이래 가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미신과 물론 이런 그 이교도에 빠질 만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왔다.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그런 흔적을 보고 가까이 하고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뭐 과거가 어떻고 뭐그 사람의 가족이 어떻고 뭐그 그런 얘기 해봐야 결국은 예수 배척하고 말아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예술 배척가고 말아. 그러니까 이 안목이 중생한 안목으로 바뀌는 것도 은혜이지요. <웃음> 주님의 부르심이 이게 주님의 터치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만지심이라고 학자들은 표현도 해요. 주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제, 제대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람의, 그 말, 그 말이 과연 그런가 따져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따져는 거예요. 말투가 어떠느니, 뭐, 외모가 어떠느니, 학벌이 어떠느니. 예. 참 무식한 거죠. <웃음> 아무튼, 그런 태도가 있으면, 복음을 아무리 오래 듣 지금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으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 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배척하겠죠. 뭐저 사람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 하는 말을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하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게시의 내용들은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악한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함은 자기들의 보기에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만 나, 반드시 나야만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야만 전파하는 사람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든지 뭔가 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소위 세상 말로 형통치 못한 결과가 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투명하고 순일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행적에서도 그런 면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불투명하고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인식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어 그냥 세상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지, 신자의 무슨 뭐 책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세상 사람과 혼합이 되어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의 그릇스로서의 사명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저들이 좋아하는 듯 하지만 나중에 저들이 제대로 눈이 떠지게 되어 그 영적 상태를 본다면 오히려 뭐라고 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그게 정확한 거지. 그 친화적으로 지내는 것 때문에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자기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웃음>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죽음에 대한 주제로 뭐그 세미나를 하는 내용을 한 강을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유명한 한국 교육에서 아주 보수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의 그 강의가 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 세상의 인문주의자들 철학자 철학 그 철학자들 또 아주 학식 있는 엘리트층들이 다 모였어요.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근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냥 뭐 동양, 서양 철학자들이 가진 그런 견해들을 쭉 나열하고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도덕윤리로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자기의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끝내더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죽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은, 뭐, 어떤 사람은 시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에피크로스 학바들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봐요. 그리고 현세에서 그 사람들은 가장 인간답게 잘 사는 게 뭔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들도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끝으로 보는 사람. 모든 것이 뭐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모든 활동이 그치고, 생각하는 거, 뭐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이제 쏙이 되잖아요. 그뒤에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그걸로 주, 종료로 보는 것이 있고 또 이제 뭐 기독교 철학 저의 뭐 소설가들이 뭐 이제 소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빛의 경험을 한걸 가지고 아 죽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가 그이전에그 그 모든 매었던 매임에서 벗어나서 내가 평안함을 갖고 용서함을 그 베풀 용서를 구하고 평안함을 찾을 때 빛이 들어오더라. 그런 것을 그 경험적으로 얘기하면서, 그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잘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건가? 현세적으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제 반만 맞는 말이죠. 그게 목, 목적이지. 주님의 부활을 그 생각하고,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죠. 주님의 부활을. 그, 그, 그들에게, 그들이 귀를, 귀에 즐거운 아주, 아주 무슨 세상의 스승으로서의 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생명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런 얘기로 끝나면 그 얼마나 참그 누추한 변증이 됩니까? 아무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그 소리를 듣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도덕 윤리로 감면됩니다 항상, 죽음은 현재성이, 언제 죽을지 몰라. <웃음> 이따가도 여기 뭐 나오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든지 간에 괴념치 말고, 높이 대신 주께서 명하신 일에 합당하고 충성되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면, 연합된 존재로서의 성격을, 정체성을, 분명히 발휘하고 인격을 발휘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왕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로서 그그 그 일을 누구, 누구 앞에서라도 죽음에 매여서 홀수할 수 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그 처참한 지경에서 그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참된 평화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철학이라는 세상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그 저기 초동학문입니까, 사진은? 그 영원한 생명을 길로 봐도 비교가 안 되죠, 사진. 영생, 영원한 것하고 한시적인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요? 한, 한 세상에 아무리 고동한 그 인문주의적인 학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린애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이건 <웃음> 그러니까 뭐 결과가 안날것 같아서 할 말을 못 하고, 에? 결과가 잘날것 같으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내시는 건 주님이 내시는 것이고 나는 그 주께서 주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마땅한 말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결과가 대적하는 자들로 대부분 대부분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든지 그게 있지 않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기의 아상이 최후에까지 남아 자기를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강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요약하고 정리를 해도 요 자기를 위해서 할수 있다. 이 다른 사람을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그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자기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게 그게 얼마나 참 미련한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점들을 주의하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그 아레오 강설을 들은 아레오바고 강설을 들은 자들은 몇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번세 부류의 그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기록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을 친하여 믿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바울의 강설이 저들의 가진 저들이 가진 관점으로 보건데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하여 기록한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웃음> 자신들의 생각으로 보기에 그런 대로 부정은 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따르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저 예의상 나중에 그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 어, 것이고 바울의 강서를 듣고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그간의 헬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괴롭혔던 자들 중에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나름대로 바울의 전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자들로서 성신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자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와 두 번째 경우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이고, 세 번째 경우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언제든지 강설 결과는 이렇게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증거로 작용이 된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만 그렇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반응에 대해서 사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롱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의 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지만 이런 부활의 복음이 대다수의 아덴 사람에게는 어리석게만 들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잠깐 참조해 보겠습니다. <웃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특별히 특히 유물론자들인 에비그레오파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바울의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노교, 노골적으로 바울에게 심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본장그 18절에서 바울에게 대말장이라고 했던 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처참하고 가장 절박한 상태를 아시고서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아는 얕은 땅의 지식을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판단하는 짓뿐만 아니라 기롱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실없는 말로 농락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스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변명을 듣고 보인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26장 23절로 24절 곧 그리토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하니이다 하니라. 파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파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토의 그 관점이 그런 거예요. 철저히 땅의 안목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셔서 그 십자가의 지혜로 구원할 자를 부, 부르시는 건데 자기네들 안목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해 가지고 미련하다 이렇게 조롱하고 배척하고 미쳤다 하는 소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저이 세상에 이제 뭐베스토 정도면 총독이니까 뭐 로마 철학, 헬라 철학에 대해 다 알고 있었겠죠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안목을 절대 안 버리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무지 접점이 없어요. 접촉할 접촉할 그 접점이 없다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똑똑하다 하는 자들 중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야트마한 지식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에 대해 함부로 논단을 하고 실용을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괴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쓰시는 일꾼을 통해서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여기에 이제 현장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는 그 일꾼의 그 사역이라는 것이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주님이 지금 저를 받으면 주님을 받는 거다. 이게 예? 요한복음 13상 20절에 그, 그, 그 말이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봤잖아요. 저를 받으면 주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좋은 기회를, 자기의 그 똑똑하다고 하는 야트막한 그 지식,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생명 주시고 환경 만들어 주시고 여러 여건을 허락하셔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일단 내려놓고 그, 그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내용을 또 인간들에게 있는 근본적으로 있는 그런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걸 알려줬는데, 오히려 그걸 배척하는 적극적으로.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 이제 바울의 강서를 듣고, 이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그저 예의상, 나중에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아마 쏘이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악파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상 이방인들에 대해 적의를 품거나 이제 배격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스토익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임으로 세상에 탐심이 가득한 그런 <웃음> 내심은 그 대충 가리고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망도 없이 그저 허황된 지식을 추구하면서 탐욕적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는 하지만 실상은 성신님의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용, 수용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고, 그런, 그런 태도를,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웃음> 너무 이제 다투면 뭐, 그 이제 독성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그 세상에 덕목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 용기, 예? <웃음> 그 절제 정의 이런 것들 요네 가지 그건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혜의 그 덕목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는 지혜 절제 정의 그런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용기 이것이 세상적인 덕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혜, 절제, 용기, 정의, 이런 덕목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그런 철학적 관점으로, 어, 이제,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슨, 그, 새로운 말 뭐, 하는가 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그러나, 아무런 성신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24절로 26절 여기도 제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탐심은 다 가리고, 또, 나름대로 그, 그 얘기는 듣고 싶어 하고, 호기심은 갖고. 지금 여기 그, 이 베, 베, 베, 베스토하고는 다르게, 벨릭세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성향이 약간 다르죠. 베스토는, 그, 음. 그, 이게 음. 말이 좀 바뀐 것 같더니, 아무튼 이 사람이 가이사라 총독으로 온 자인데, 그, 음. 아그리파 왕이 그에게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바란다 해서 같이 그 바울의 변명을 듣고 이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에 그한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거기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겪은 거죠. 그두 가지 일을 다 겪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잘 아는 대로 복음의 명령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오늘날 내 음성 듣기를 원하으로 하시며 주께서 종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런 태도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그 현장성, 현재성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이거 오늘 지금 못 들으면 나중에 뭐 유튜브로 또 강서를 또 들으면서 정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잘 몰라서... 더 참고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펴고 다시 들어볼 수는 있겠죠. 그거하고 또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든 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그런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독일의 이제 경건주의자들이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바가 있는데,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독일 신학이 주지주의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외적으로 이제, 전쟁을, 30년 전쟁이나 계속 그 전쟁이 있어가지고, 한 80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제 뭐, 독립전쟁이고, 그 이제 그, 대신교와 천주교와의 싸움도 된 그런 종교전쟁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외적 어려움 속에서 그, 그, 저,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주지주의자들은 성도들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기 무슨 신학교 강연하듯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은 경건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시, 실질적인 그, 신앙,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어, 누려가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설교, 그, 경배, 저기, 예배 시간 이외에, 예배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예배가 그렇게 되니까, 예배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소그룹 모임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나오게 됐어요. 기존의, 기존의 예배가 그렇게 그 주지주의적으로 흘러가니까 경건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양쪽 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 동기는 어쨌든지 뭐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어서 아주 어, 좋은 곳이지만 원래는 원래는 원래 개혁주의는 지금도 저기 캐나다 개혁주의 교회를 가면 예배 중심입니다. 소그룹 중심 아니고 뭐 주, 중간에 경건 모임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충실하게 듣고 그 가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그걸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를 잘 나누려면 예배 때 충실하게 살아야 했던 거죠. 예배 때 충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수, 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거예요. 주중에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신앙 고백도 너무 저기 형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또 경건주의자들이 또 성경주의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성경만 또 주장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결과도 나왔는데 아무튼 자 우선 그 성경과 신앙 고백과 교리는 아주 균형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 중심의 삶과 또 경건한 모임도 아주 균형을 갖추어서 있어야 돼요. 그게 그편 편협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든지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그것이 주 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듣지 뭐 오늘 못 들면 으 내가 지금 내코가 쓰지 않네. 뭐 이거 지금 그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어려우니까. 안 들어오니까 나, 나중에 듣겠다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예. 내가, 내가, 내 형편이 어렵든지, 내가 질병에 걸어, 박해를 받고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어, 위협, 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사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데 주력을 해. 오늘날.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쓰시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배 모범을 통해서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거기에 우리의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특히 이방인들의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해 구속사에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주께서 쓰시는 조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듣겠다. 또 다시 한번 들어보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신 유대인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배워버렸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 참 감남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방인 중에서 겹, 접부침을 받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게으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렇다고 늘 현장성 있게, 그 생명성 있게 그걸 신성하게 그걸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헛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하물며 이방인들은 뭐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주의종 바울의 강서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아, 저 목사 가면 또뭐 다른 사람한테도 듣지. 그런 생각. 그거 참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새롭게 작정하신 날에 주의 종을 통하여 현재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즉각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같은 심정을 토로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6장 2절까지입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도로말미암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도를 대신하여 간구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건 뭐 나중 에 없어요.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의 백성으로서 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뭐 성경 공부나 기도나 뭐 그런 모든 모임도 이런 예배 잘 드리고 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부차적인 게 되고 와서끼리끼리 뭐 모임 갖고 성경 책 보고 나눔 그게 더 좋다 이건 뭐 잘못된 거죠. 그 예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배가 예배의 현장성이 배제되면 예배가 필요 없지요.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돼. 조금 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께서 불러 가실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이 재앙의 날에호련이면 거기 걸리는이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태, 출생도 모르잖아요 죽을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복음이들려질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진짜. 로스의 때도 그랬고 로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기회가 항상 늘어지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듣겠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그런 일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행태인 것입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태도를 아주 뭐 본인들은 아주 덕성 있게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바울도 어느 정도 뭐. 나쁘게 말하지 않고 좋게 대하는 것 같은데 진짜는 스스로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장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시급성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얕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며 온 민족의 통치자이시며 그리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회계를 촉구하시며 그를 어기는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께 돌이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나 저들은 그런 복음으로의 초대를 미룸으로써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진 것이며 자신이 놓은 올무에 걸리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매우 예의 있게 보,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행실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다 못해서 다음 주에 그 긍정적인 반응은 다음 주에 볼 건데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위, 학식, 부, 부귀 이런 거다 내려놓고 바울을 신이 가까이 하고 이게 이게 즉각성이에요. 복음을 듣고. 나중에 아 조금 더 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게 아니.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오늘 저녁에 불려 갈지 몰라요. 우리 호흡에 대해서 주님이 빛진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호흡에 우리 심장이 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 빛을 지고 있는 게 없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호흡이 뛰는 게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늘 현장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음.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저들에게 가장 적실하게 필요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저들은 어, 대부분의 저들은 자신들의 야트막한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배척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듣겠다는 하 태도를 보였사옵나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웃음>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그런 믿음을 보였서없나이다 저희들 과연 어떤 태도로 늘 어,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는지 늘 돌이켜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중에 또 주께서 은혜 주시겠지 하고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나 있지 않은가 살펴보게 하여주소서 복음의 능력은 그저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게 하고 사람의 안목을 바꾸고 사람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어없나이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현재적으로 받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떤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뜨거운 마음으로 현재적으로 그렇 듣고 있는 것이 없다면 절,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할줄 아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